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지구입니다 저는 오늘 친정에 와있는데 친정 베란다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벽면이 곰팡이 덩어리예요 곰팡이 덩어리 그래가지고 아, 저희 엄마가 전화로 헉, 베란다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어,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수납장들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참 시골스럽죠 이렇게 수납장들이 가려져 있어서 곰팡이가 있는지를 몰랐대요 근데 이거를 드러냈더니 글쎄 이렇게 벽면 뒤에 아마 밖에는 찬바람이 불고 안은 따뜻한데 수납장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이 곰팡이가 습기가 생기면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곰팡이를 제거를 하려고 해요 곰팡이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검색을 많이 했어요 저희 집 곰팡이 제거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좀더 괜찮은 제품이 없을까 검색을 하다가 여러 카페와 여러 블로그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괜찮다는 제품을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어떤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를 하기 전에는 꼭 마스크를 쓰세요.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올 건데 꼭 곰팡이 제거 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게 포자라 날라다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럼 저는 마스크를 쓰고 곰팡이 제거제 가지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창을드러냈더니 어, 곰팡이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일단... 진짜 곰팡이와의 사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곰팡이들을 뿌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뿌린 곳과 안 뿌린 곳의 차이 뿌려서 흘러내린 곳에 곰팡이가 사라진 것과 안 닿은 곳에 안 사라진 곰팡이들 저는 마무리 작업을 쭉쭉쭉쭉 하고 빨리 곰팡이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눈대기만 해 이거 봐 그냥 없어져 그렇죠 이거 봐 근데 이거 마크가 스뜯더 냄새 좀독하게 독하다 어우 진짜 네 어, 이렇게 깨끗해지지? 이렇게 곰팡이는 한번더 걸레로 닦은 후에 환기를 시키려고 해요 곰팡이 제거제를 걸레로 쓱쓱 못쓰는 걸레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아이소 핑크라는 단열재를 사왔어요 기존의 아이소 핑크는 요 겉면도 핑크고 안도 핑크인 제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A6라는 새로운 제품인데 안은 핑크고 겉은 이렇게 회색 단면 처리가 되어있어서 페인트칠을 그냥 바로 위에 해도 되고 석고 보들도 되지 않아도 되는 신제품이래요 여기 보시면 아이소핑크는 보통 이렇게 지금 피, 핑크색 보이시죠 이렇게 핑크로 된 스티로폼이에요 요 단열재인데 새로 나온건 요 안은 핑크고 요 겉은 요렇게 그레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지금 아직 안 붙였는데 붙이면 이렇게 그레이 벽이 돼요. 이 위에 페이드 칠을 해도 되고 벽지를 발라도 되고 신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보통 원래 아이소핑크를 단열재로 붙이고 그 위에 뭐 나무를 대든 그 위에 뭐 석고보드를 대는 게 필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석고보드를 대지 않아도 마감 처리를 할수 있는 아이소핑크가 새로 나왔어요. 요거는 붙이는 거는 우레탄폼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요걸 하는 이유가 이제 곰팡이가 났던 벽을 지금 저희가 곰팡이 제거제로 곰팡이를 제거했잖아요. 근데 곰팡이 제거제를 하고 이 단열재를 다시 붙여주지 않으면 또 곰팡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열 작업에는 아이소핑크가 아직까지 최고이기 때문에 이 벽면에 지금 곰팡이 제거제 발라서 곰팡이 싹다 없애고 이 아이소핑크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칼 진짜 두꺼운 칼로 잘라주셔야 잘라요 이게 지금 제가 산게 23T에요 음, 단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23T를 샀는데 요정도를 잘라주시려면 이렇게 두꺼운 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본드 작업을 위해서 실리콘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아이크 한살더 먹기 전에 붙여 자, 지금 보시면 실리콘을 쏴가지고 이 아이소핑크를 다 붙였어요. 근데 더잘 붙으라고 단단하게 이손납장으로확 밀어가지고 지금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이 위에다가 이제 틈이 있어요. 틈이 요런데 보시면 이렇게 틈이 있거든요. 요런 데다 이제 우레탄을 쏴서 더 빈틈없이 아주 단단하게 방안을 할 거예요. 이제 우레탄 폼으로 고정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우레탄 폼을 쏠고 가장자리 부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우레탄이 훨씬 더 고르게 잘 뿌려진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뿌려놓고 하나 둘셋넷다 쓸게 소물라 하고 요거를 빼서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쏘는건데 이렇게 캔이 위로 가게 이렇게 나오는게 보이시죠? 이제 써볼게요 자, 이제 날이 밝아서, 요렇게 우르탄이그 뭐지? 뻥튀기에서 파는 그 노란 지팡이 처럼 굳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뜯어지는데, 요거를 칼로 예쁘게 단차 없이 긁어내야, 그 다음에 이 위에 페인트 칠을 하든, 벽지를 바르든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칼을 가지고 얘를 세심하게 단차 없이 자르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칼로되게 쓱쓱 잘라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겉에 나온 부분은 칼집을 넣어서. 정말 이렇게 싹 자를 때도 느낌이 그뻥튀기 과자 자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칼집을 내서 잘라주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 오레탄 펌을 다 잘라냈어요 처음에는 칼로 했는데 저는 이 헤라가 강추에요 헤라를 그냥 특히 바닥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얘를 꽂고 밑에서 들어서 그냥 꾹꾹 뭐라고 해야지 꾹꾹 눌러서 잘라내고 위에서 잘라내고 밑에서 한번 잘라내서 꺾어서 빼는게 제일 깨끗하게 요렇게 우레탄폼까지싹다 긁어냈으면 바로 이제이 위에다 단열벽지를 붙일거예요 단열벽지는 어, 요 벽면의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거기 때문에 엄청 쉬워요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벌써 요것만 했어도 아 운동회를 안가져 온게 되게 속상한데 요것만 했어도 정말 따뜻함이 확실히 훨씬 더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아 그리고 항상 붙일 때 내가 자른 면과 회사에서 잘라져 나온 면이 있다면 회사에서 잘라져 나온 면을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면이 회사에서 잘라진 면 예쁘게 잘라진 면이고 내가 자른 면은 바닥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를 때 항상 여유를 두고 내가 만약에 벽을 쟀는데 벽이 100cm다 그럼 한 105cm 정도 잘라서 나중에 바닥은 칼로 다 도려내시면 되니까 너무 딱 맞게는 자르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쪽면을 붙였고 여기를 붙일 건데 조금 더 여유있게 잘라서 요면과 요면을 붙이되 여기 옆면을 먼저 붙이세요 옆면을 붙이고 위를 조금 남겨요 그런 다음에 위를 칼로 잘라내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옆면을 붙이세요. 옆면에. 옆면에 선을 맞추어서 선을 맞춰서 붙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여기를 만약에 맞춰서 붙이면 옆에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모자라는 거를 잘라서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옆면을 붙이시고 위나 아래 여유 공간을 두어서 잘라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냥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는 이 샷시 선을 따라서 예쁘게 칼로 일단 여기를 넣어줘요. 최대한 넣고 자 이제 벽을 보시면 진짜 다 붙였어요. 한 바퀴 제가 돌려볼게요. 곰팡이를 안녕하는 방법은 처음에 곰팡이 제거제로 곰팡이를 다 죽이고 곰팡이 제거제가 말랐으면 아니 마르지를 한번 닦아내고 걸레로 닦아내서 깨끗하게 벽을 만들고 말린 다음에 두번째 아이소핑크로 오레탄 쏴서 붙이고 한 3-4시간 정도 오레탄이 이제 발포 돼가지고 굳으면 깎아내고 헤라나 칼로 헤라를 추천드려요. 헤라로 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열 벽지까지 하시면 단열은 정말 완벽하게 됐어요. 어 곰팡이가 난 벽에 그냥 곰팡이만 제거하고 단열 벽지를 붙이면 완벽한 단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소 핑크까지 완벽하게 해서 정말 이 창문에 샤시에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서 곰팡이가 생기는 집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방안을 하시기를 추천을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여기가 베란다인데 베란다 밑부분에 타일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그 타일 작업은 이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